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당내에 공사 사례가 발생한 규명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니다 우리 축제에서 앞으로 많이 했는데, 더위험한안전사고 그러니까 관련된 운명들이 발생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당내가 또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심장도 뭐잘 한번 관리해 보시고, 가로수화하는 거 뜯어들어서 이제 받침도 이루어집니까 우리 전반적인 그 안정된 거를 어? 한번 철저히 이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통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마음으로 그리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각자 행동의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